슬슬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물개 아저씨입니다. 이제 모아둔 돈도 슬슬 떨어져가고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먹고사는 걱정을 시작하는 걸 보니 살만한가 봅니다. 원래 저는 일복이 많은 서타일입니다. 스스로도 일이 없는 걸못 참기도 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8월에도 발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졸업 후에 바로 세종시에서 바로 9월부터 일을 시작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쩔뚝거리며 힘들게 갔던 박물관은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연말 연초에 대규모 채용을 노려야겠습니다. 막상 바로 일을 못하니 조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놈의 노동시장 하루 이틀 나와보나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또관려나가면서 일하고 있겠죠? 어쨌거나 당장의 취업은 실패했으니 영상은 주 2회로 올해 말까지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주의 1회는 타임랩으로 역사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 나머지는 살아가는 일상 얘기나 제 생각들처럼 좀 가벼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을 안 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주 2회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취직하면 힘들어지겠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하고 싶은 게참 많은데, 상상 초월 게으름뱅이라서 못하고 밀어놓은 계획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계획 잡아놓은 거나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취직하고 싶지만 취직하지 않은 심정으로 또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